동일한 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위바위보 맞추는 게임으로도 이렇게 어,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바, 가위바위보를 맞춰볼게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가위라고 인식이 되었다면 알파미니가 가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위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 주먹인지 아닌지 또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감지했다면 주먹입니다. 라고 음성을 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위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다. 라면 그때 그러면 보자기인지 아닌지 감지를 하고 보자기라면 보자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주먹, 가위, 보자기에서 어 기본 동, 기본 화면, 기본 동작을 어 그, 이제, 학습을 시켰었던 거, 그게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음성을 재생하는 코딩입니다.